굉장히 좋으세요. 전반적으로 네. 네. 양호합니다, 다들. 몇번 빼고는 자, 그 이제 네이처가 나 한번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이 있죠. 네이처의 스킬이 네. 무엇일까. 아, 아 오늘도 네, 오늘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 어디 계세요? 우리 마츠리다님 아, 여기! 마츠리다 아, 이 전략적인 기회하요 그러면 이제 키타산마츠다 트레이너분의 에이스는 또누구까 에이, 네. 어, 일단, 나리타 브라이언이 보이고 있고, 고르시가 있네요. 어, 이번, 이 이분이 1번 인기예요 오, 오, 오 잘가는 되겠다. 일단은, 여기 지금 계시는 우리, 나다리 다닌 걸살펴봤고요 그리고, 호링 트레이너 분의, 이제, 맥퀸도, 특별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호링 트레이너는 어디 계세요? 네. 아, 여기 계시고. 그럼, 우리, 옆에 카로우라라, <라람> 아까, 유돌프 엔트리 했던 것 같은데, 수도이말신가요 네, 아까. 어, 지금. 이거 유돌프. 스도이네 <람> 대충 엔트리가, 어, 스도이프와 남은 하이신이 있구요. 그리고 쪽 봤을 때 여러가지 있는데, 어, 그레스 원더가 계속 파고를 치고 있거든요. 어, 강력해 보입니다. 어, 어디 보내세요? 아 이거 뭔가 어예 예, 벌써 또출이을 하고 계신게 위드 라이브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초전시던 분이시구나 아, 이건 내가 승리하는 갑시다 아, 저희 여기 영상 촬영 계속 하시던 분은 트레이너 링에이더 어떻게 되세요? 찾아볼까요? 한번쭉 한번 볼게요 네. 이분인가요?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네아 아, 근데 좀 화가 나있어요 어. <웃음> <웃음> 달리고 싶지 않은 기분이들 수도 있겠네요 아좋다잘 달리면 좋겠습니다 자, 지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LCS의 국화상 3,000m 국산 3,000m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레와탈 소라모토경도레스조 시바산세 たちが挑みますさあ1番人気の紹介です3番ウマ娘1 4番ゴールドチップ2番人気を紹介しましょう 3番ウマ娘15番、メジロマクイーン、中国の3番ウマ娘東海亭を7枠13番での出走。ッ私が一番期待しているウマ娘気合いでてほしいですね各ウマ娘ゲートに入って体勢整いました 이 위치한 레이처가 마음에안들어하는 음악 기초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들 저친구 지금 유식하고 싶어요. 아, 돌고 싶, 달리고 싶지 않은 기분인 응. 것 같습니다. 응. 응. 응. 응. 응. 맥퀴의 저, 투명한 음산이라는 두 팀이 단거리에 적합하게 되는데 단거리 하나 끝났어요. 1 네, 박신 끝난 골이 2 박신 남았다. 어, 니다 여전히 여전히 음. 이전요여전이여명밖에 음. 없나봐요 히이 네, 혼자 딱 중앙에 전히있네요요전히 여전히 여전히 이전히여전이여전 잘못 전히면못 나올 수 있죠. 못 <목소리> 아, 아짱 오늘 자, 가요보일도시절 1제이. 보일기가 발동되어서 열이준비하고 있습니다. 론이너가드 이번 대지 않을까 싶 인싸 아 도넛이 달거고요 도넛이 갈거구요 도넛도 조금 아플레인 느낌이네요 오맥시잘잡녀있어요 이대로 거리를 벌릴 것이지 그런데 골드씨 따라갑니다 지금 뒤쪽에 거인들이 따라오거든요 맥시 도망갈 수 있나요? 또할수있 나요 맥키? 따라가면 보루시 어. 군다. 맥키 잡으러 가요. 어. 자 선배 맥키 기준의상 보루시. 따라가겠습니다. 맥키는 도망날 수 있을 것인지. 어 괜찮아 급목으로 하세요 과연 맥키인가 보루시인가? 맥키인가 보루시인가? 맥키인가 맥키인가. 또 아. 어. 아, 봐야겠는데요. 네, 저희가 어, 결과를 봐야될것 같습니다. 저으로는 어. 확인이 환경조언을. 보시면 제가 반짝 따라 왔죠 네. 오! 와, 베이 5번. 아, 장모이 재밌었다, 와. 도주에 아, 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너분이너